상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집용지에서 여백과 종이의 크기는 A4용지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고 상단에 쪽을 눌러서 쪽 테두리 배경을 변경하겠습니다. 종류에서 실선을 선택해 주시고 굵기는 1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은 비슷한 색을 골라주시고, 모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엔터를 한번, 두번, 세번 쳐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시고, 글자가 조금 크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서 글자 크기를 2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다시 한번더 엔터를 쳐서 메일머지에 표시 달기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도구를 누르시고 메일머지,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선택해서 필드 만들기에서 1을 입력해 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상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두번 치시고 다시 메일머지에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 2를 적어주시고 넣기 다시 메일머지에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 3을 입력해주시고 넣기 엔터 다시 메일머지에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 R을 입력하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한 번, 두번 입력해 주시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칸 안으로 넣어주시고 글자를 적겠습니다. 엔터를 두번 눌러주시고 2021년 11월 26일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글꼴을 변경하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주시고 글꼴에 궁을 적어주겠습니다. 궁서체 글자 크기는 40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블럭을 씌워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글꼴은 궁서체를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 나머지 내용도 모두 블럭 씌워서 글꼴은 궁서체로 해주시고 이 부분은 글자 크기를 28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블럭 씌워서 궁서체 2 0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엔터를 한번 더 쳐줘서 간격을 조금 더 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넣어 주겠습니다 입력에 그림 최고 작품집을 선택해 주시고 예제 파일, 오강, 피장을 선택하시고 넣기, 피장의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 앞으로로 변경해 주시고 설정, 똑같은 휘장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제 상장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장을 받을 수상자의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력할 내용은 4개가 있죠. 상장의 이름, 몇 학년, 몇 반, 그리고 상장을 받는 학생 이름 이렇게 4개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세문서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상장에 입력할 내용이 4개이기 때문에 숫자 4를 가장 먼저 적어주시고 번개라고 적으면 번개상이 되고 4라고 적으면 4학년이 되고 3을 적으면 3반, 차연우가 학생 이름에 차연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개가 상장에 입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네개가 스피드상 3학년 6반 현서희 학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네개가 프로타자상 5학년 2반 정성은양 그 다음 타자왕상 6학년 1반 정원지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꼭 적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입력하셨으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위치는 d 드라이브에 박성조, 이제 파일 이름은 수상자로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상자로 해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장 파일에서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상단에 도구, 메일머지, 메일머지 만들기를 선택해주시고 한글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내 PC에서 D 드라이브악성조를 더블클릭해서 수상자를 선택하시고 열기. 출력은 파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일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 파일 이름은 수상자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확인을 눌러주시고 파일, 블로그 D드라이브의 박성조 폴더에 들어가면 수상자 완성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번개상 4학년 3반 차연우 스피드상 3학년 육반현서희에서 저희들이 만든 수상자 명단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상장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